최 초코, 가자아다 사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근데 네, 오늘 딱 끌리는 게이 찰떡파이가 끌립니다 아 뭔데 어떡해 <웃음> 오 찰떡파이 나랑 찰떡 케미를 보여주는 멤버에게 아그 다음 게 여기 있구나 뭔가 이 커피, 몬스터, 콜라 이세 개는 애들이 다 고를 것 같단 말이지 한 명쯤은 무조건 뭔가 아무도 고를 것 같지 않는 레모네이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네자 레모네이드는요 아하하 <웃음> 진짜 상큼하게 체리피스 하기 나랑 찰떡 케미를 보여주는 멤버에게 체리피스 하기 케미가 없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오늘의 기분으로 봤을 때 한세계 네 맞아요 더 한세야! 한세야! 오늘도 화이팅! 이게 맞는 거예요? <웃음> 이걸 한세가 보나요? 어... 한세힘안 나겠는데 지금까지 승식이의 초이스였습니다 오... 여긴 없는데요? 그나마 초코파이? 아이거도 몰라요? 초코파이에는 우유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제로콕.. 이거 뭐야? 오, 뭘좀 아시네 제로콕은 무조건 이거만 먹거든요 하지만 초코파이에 어울리는 건 우유 우유하겠습니아정 없으면 섭섭한 초코파이 정 많은 막내 정수빈에게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 추천 수빈한테 운동 추천하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아니었어아이가아 그럼 걔가 해야 돼요? 수빈이한테 운동 추천 수빈이가 집에서 맨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맨몸으로 운동을 해서 <웃음> 진짜 그래서 맨몸 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빈이가 자주 하는 건푸시업 이거 이렇게 앉았다 이러는 뭐라고 하트 스쿼트, 스쿼트 하체도 하면 좋고 좋으니까 스쿼트 100만 개 스쿼트 15개 3세트 아 너무 심한가? 뮤비 찍으니까 10개씩 2세트, 20개, 오케이. 스피나, 스쿼트, 20개, 파이팅. 지금까지 한세 초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저희 이제 시간 선부작의 마지막 앨범, 초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바이러스 뮤비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전다 좋아합니다. 진짜 다 좋아하는데? 멤버들은 다 골랐나요? 사실 다안 좋아해요. <웃음> 정답이 뭐야? 아 이렇게 한 가지를 고르는 게 부담감이 크긴 한데 초코파이는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몽셀도 누가 골랐을 것 같고 초코와임도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촉촉한 초코칩도 누가 골랐 왠지 찰떡파이랑 오또 중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음, 그냥 본 거였어 오 오리온 과자가 3개네? 과자 시장을 아주 꽉 잡고 계시는군요 음료 먼저 골라도 돼요? 커트 100만 개 제가 봤을 커피랑 콜라는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몬스터 누가 골랐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뮤비... 유리... 니요 저도 원래 막 커피도 좋아하고 이런 탄산음료도 좋아하는데 요즘 탄산음료를 좀 줄이고 있어요 워낙 많이 마셨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 마시는 것보다는 음료 마시는 게 맛이 있죠 물 아무도 안 올랐구나. 물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상한거 있구나. 전 우유를 택하겠습니다 과자 잘안먹어요 왜냐면은 이 당이라는 게백몇 가지의 질병을 일으게옹쇄를 하겠습니다. 짠. 오! 야! 우유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있습니다. 몽쉘 부드럽고 고급진 맛 몽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유성 부르기 이런 거 아니야?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 추천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을 추천해 드리면 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칼로리가... 처음... 잠을 잘때 옷을 입고 자는 보다 옷을 안 입고 헬스장은 따로 가는 편이 아니라서, 뭐, 연습실에서나 이제 숙소에서 간단하게 맨몸 운동을 하는 편인데,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지, 스쿼트, 그리고 플랭크, 이렇게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앨리스, 숨잘 쉬시고, 잠잘 자시고, 푸시업 하시고, 스쿼트도 하시고, 항상 해주세요. 윗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지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빈이의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ASMR을 준비했습니다. 작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형 이게 현실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방금 전에 현실에 있는 나와 싸우고 왔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냥 뮤비 현장에서 주로 먹는 간식거리인 것 같아요. 최애. 어, 저는 초코파이를 되게 제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몽쉘을 진짜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몽쉘... 몽쉘? 네, 몽쉘 하겠습니다. 몽쉘 많이 먹어요,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웃음> 부드럽고 고급진 맛 몽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몬스터 아니면 이게 콜라인데 이게 제로콜라가 아니잖아요. 제로콜라네요. 그러면 <웃음> 제로콜라를 골라야겠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콜라처럼 톡 쏘는 빅톤 네컷 포즈 추천. 어, 거의 뭐 기억에서는 그렇게 많이 찍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아 촬영장에도 또 따로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인생네컷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 둘셋 마음에 드시죠? 저도 마음에 듭니다. 세준의 초이스였습니다. 지금 뮤비 현장인데 방금 막 메이크업 했습니다 뽑기인가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제채가 하나도 없네요 뭐뽑으라면 뽑아야겠죠 그나마 먹는다면 저는 초코아임 초코아임은 뭐 얼려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음료수는 고민되는 게 제가 물이랑 이제로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혹시 중요한 건 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을 택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확인해볼게요 귀영이 짤처럼 과장 웃기 귀영이 짤이 뭐.. 아! 검정고무신인 건가요? 개친구 그 맞아 머리 고슴도치? 초코아인 반쪽도 나눠먹고 싶은 멤버를 떠올리며 저는 동갑친구인 한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야 초... 초코아인 야 바삭하고 초코가 많고 초콜릿 강이 흐르는 것 같아. 또또 먹어봐. 네, 지금까지 병찬의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해요. 둘 뭐였는지 한 봐도 돼요? 기영이 짤처럼 과자 먹기 이거 뭐예요? 기영이 짤그 검정고무신 기영이가 그 뾰족머리인가요? 정없으면 섭섭한 초코파이 정많은 막내 수빈 정수빈에게 운동 추천하기 뭐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저 스쿼트 잘 못하거든요 지금 하나요? 하나 둘셋넷 다른 건안 되나요? 하시옵 하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깨 넓이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게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제가 받은 이 치욕 반드시 각도하겠습니다. 록 몽실이다. 아카시아 향도 나는 것 같아. 이제 다 나았다. <웃음> 아, 진짜예요 진짜. 여기, 마, 진, 여기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몽신이 때문에 다 나았어. 응. 안녕.